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됩니다 어, 매물을 좀 자주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에,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것은 음,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하나 소개해서 어, 올릴까 합니다 어, 여, 이 매물이 위치한 곳은 이제 세종시 예, 호려울마을에서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금남면대평시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입지조건이 아주 양호한 곳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 매매도 이제 총 대지가 257평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5억 2천에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어, 추천 용도는 음, 전원주택 부지로 적극 추천해 드리면서 또 카페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해당 물건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가 5억 2천 이고요 어, 음, 대지가 총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그마한 뭐 2평, 3평, 10평 나머지 240평 이렇게 해서 합이 257평이 조금 넘습니다. 예, 매매가 5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용도 지역은 음 자연취락 지역입니다. 아, 도시 지역 내 녹지,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자연취락 지역입니다. 이 예, 자연취락 지역인 경우는 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 60% 나오고요.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6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용적률은 100% 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7평이면 어 연면적 합계 257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도로 상황은 앞에 보시는 음이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폭은 약한 5m 어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포장된 도로가 어 지목상에는 이제 국어로 되어있는데 국어가 이제 포장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어 도로에 이렇게 어 접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평당가는 어이 5억 2천에 2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이쪽 세종시 지역이 꽤 비싸요. 어 120만원에 평당 약. 1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출은 2억 5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원하시지 않으면 뭐 5억 2천 드리고 어 매입하셔가지고 어 전원주택 부지라든가 어 카페 용도로 어 사용하시면 아주 어 좋은 매물이라고 사료됩니다 어 입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 삼생활권 인데요. 삼생활권 하면은 이제 그 어, 금남면 음, 대평리에 인접한 음, 도시 생활권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평시장에서 1km 이내 어,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음, 이 신촌리라는 곳입니다. 어, 신촌리가 어떤 곳인가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대전시가 이렇게 있고요또 세종특별자시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세종시 삼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금남면사무소고요 대평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해당 매물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 900m 정도 어, 대, 어, 보시면 되겠고, 음, 또 해당 매물에서 3생활권으로 음, 어, 호려울 마을이는 아파트 3단지가 있는데, 이쪽까지 대략 한 900m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도보로 13분 음, 자동차로는 2,3분 거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물건이 예, 비교적 괜찮고 좋습니다 이, 약간 이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인데 2차선 도로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어, 지대는 좀구릉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안쪽엔 예, 분지식으로 약간 조금 어, 오마하니 아늑한 음, 마을로 어, 신촌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어 현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한번 촬영 사진을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거는 세, 에, 에, 세종시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음, 앞에 예,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여, 여기에서 한 900m 정도 어, 어, 가면은 삼생활권 꼬려올마을 어, 아파트가 어, 존재하는 예, 위치에 있고요 어, 오늘 이곳에 나온 음, 목표는 어,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 부지 아주 음, 지리적 위치라든가 어, 또 접근성이 모두 양호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하나 어,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게 어, 예, 고개 언덕 비슷한데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면 은 예, 금남면 예, 대평시장 약1 k m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지가 약 4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 어, 합계가 257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에, 한 필지는 243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4평, 2평, 한, 음, 10평 요 정도로 어, 나눠져 있는 4필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큰 필지가 대지로 어, 되어 있는 게 어, 243평 어, 하고 어, 4평짜리가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평, 1평 정도가, 12평 정도가 전 출입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촌이라는 마을 입구 모습입니다. 마을 모습이고요. 주변 경관도 아주 뼈어안 좋습니다. 가을도 이제 한참 물을 익어가는 이 중간 지음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경관도 한번 잘 사이가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매물이 위치한 곳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모처럼만에 어, 차영을 나왔는데 어, 기분도 상쾌하니 아주 좋습니다. 어, 에, 온도는 약한 18도 정도 아주 활동하기 쾌적한 날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남면신촌이라는 마을입니다. 약 1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하니 여기에서 세종시 금남면사무소라든가 대평시장까지는 거리상으로는 한 1km 정도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가가 이렇게 조용하니 형성이 되어있고요 한참 가을거지로 마을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어, 지금 이 현재 펜스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이 필지 뒤에 있는, 뒤쪽에 있는 어,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해당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어, 지금 도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어, 국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국어로 되어 있고요. 국어에 접해 있는 어, 이쪽이 내필지로 네 구성되어 있는 음, 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어에 접해 있는 음, 이 필지는 이, 약 2평하고 10평 에, 이, 에, 출입구 부분이 이렇게 접해 있고 어, 그 뒤에 약 음, 에, 어, 9평 정도 어, 한 필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장 큰 필지 어, 어, 243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해당 어, 이 필지입니다 네, 아주 어, 주변 뒤에도 야산이 이렇게 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앞쪽에 이렇게 어, 제법 도로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대지로서의 아주 양호한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 200 전체의 네 필지 합이 257 평이고요. 가장 필지인 이한 필지는 243평 지목 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연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어,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연녹지에 비해서 어, 완화가 돼서 음, 좀 어, 넉넉하게 예, 건축 행위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에는 어, 뒤 야산이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고요. 음, 대나무가 운치있게 자라 있습니다. 아주 어, 뒤 배경도 좋고 어, 약간 분지식으로 좀 어, 안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음, 그렇게 어, 답답하지도 않고 어, 아주 온화하니 예, 좋은 어,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건폐율 용적률로 따지면 어, 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 건폐율 60%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100% 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257평 정도 되므로 250평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 여유있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 전원주택으로 어, 음, 또 지어 가지고 어, 매매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두 필지로 나눠서 어, 건축을 하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음, 세종시 금남면 신촌리에 위치한 에, 에, 에, 전원주택 부지를 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실제 이 개별 공시지가가 대지가 약한 120만원 정도 3.3제곱미터 한평당 120만원 정도 되어있고요 매매가는 현재 평당 200만원 조금 가격이 전에 내놨던 가격보다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5 7평이고요 진입로가 국어 도로에 이렇게 접해있는 모습을 어, 보고 계십니다 어, 차량 약한 4,5m 정도 폭 충분히 나오고 어, 차량 진출입도 아주 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뒤쪽에는 대경사라는 사찰이 조그만한 사찰이 하나 어, 존재하고 있고요 어 해당 어, 뒤에 임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배산임수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향은 음, 남서향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 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10여 가구 정도 어, 어, 자연취락지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음, 매물인데 매물 인데 매물모습 어, 이 펜스 쳐져 있는 이 필지 뒤편으로 어, 어, 존재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세종시에서 어,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만 해당 필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직 없으므로 어, 매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십,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입구고요 음, 해당 메모는 아주 괜찮습니다 어, 눈여겨보시고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마켓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